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고 제주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따가 이제 밤비행기로 갈 텐데 사진을 많이 찍긴 찍었거든요. 근데 자연을 많이 찍진 못하고 어제 오름을 갔다 왔는데 오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저희 화보 찍을 때찍었요 있어요. 어, 바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생각보다 자연 사진을 잘못찍못 못 찍는 것 같아요. 사람 사진은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그리고 제주도가 어디로 가든지 다 바다고 막 햇빛 되게 세고 이래서 화이트 밸런스 잡기도 조금 힘들고 어제 오름이 너무 좋았어. 이거 오름 오름 오름 오늘 준비해 놨는데 어제 갔던 데가 금오름인 것 같아. 차로 갈수 있는 얼음이라 그래가지고 레비를 치고 갔는데 차 출입이 통제가 됐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산을 했는데 사실 등산도 아니죠 그꽤 오래 올라갔어요 근데 신발이 등산 신발이 아니어서 뒤꿈치가 닦아졌어요 근데 올라갈 만한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뻤습니다 그 위에 패러글라이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하고 싶다 이러고 올라갔는데 패러글라이딩은 심지어 또 밑에서 산 밑에서 접수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왔습니다 위에 그... 백두산 천지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호수처럼 고여 있더라고요 그게 참 예뻤어요 그래서 오름을 갈까? 그냥 바다 쪽을 돌면서 바다를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마지막 날이라 지금부터 다 쌌습니다 캐리어도 저기 다 해놨고 나갔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는 뭐 준비돼 있고 배터리도 충전 다 해서 꽂아놨고 빛이 너무 세서 이건 제가 옛날에 사놨던 그 UV 필터인데 이것도 오늘 아마 써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껴볼까요? 확시나 택도 없이 안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달려야지 여기에 샀던 거 여기에는 들어가. 오늘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챙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준비를 끝났으니까, 밖에 한 번은 보여드려야겠죠? 아, 이거 너무 더럽네? 여기 밖에, 는 제주는 항상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출발을 해보도록.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샤우 형이 먼저 나갔거든요. 샤우 형이 먼저 나갔는데 샤우 형이 요즘에 비건이란 말이에요.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어 가끔 진짜 어 정말 가끔 어쩔 수 없을 때는 안 그러는데 어제도 샤우 형이 하루 종일데 웬만해서는 이제 션우한테 맞춰가지고 다 이제 갔단 말이에요. 션우 진짜 안 먹더라고요. 육류, 소, 소돼지고기. 오늘도 아침부터. 기관 식당을 찾아서 떠났어요, 천우 형. 아, 그래서 이따가 된다면은 천우 형 쪽으로 간다고 말은 해놨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먼저 먹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아 좋다. 제주도에서 운전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와,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시야가 막힘이 없어. 제가 미국 LA 같은데 가도 좋아하는 게 어느 방면을 봐도 바다가 보이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또 바다가 또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바다가 또 있고 사실 바다에 대한 막 뭔가 이렇게 막큰막 막 그런 건 없는데 유독 제주도는 참 좋은 거 같지 제주도가 근데 드라이브하기 참 좋은데 제한구역 되게 많아요 속도 제한구역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막 생생 달린 차도 별로 없잖아요 어제 제가 천누 형이랑 창균이랑 같이 음. 가고 있었는데 조금 느리게 가도 뒤에서 빵을 잘안 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 막 보면서 가고 있어서 햇빛이 왜 이렇게 셀까 생각을 해봤는데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느낌 이렇게 막아주는 지금 여기 봐도 고층 건물이 없잖아요 아닌가?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많이 잘랐어요 제주도 아서 앞머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조금은 이런 여유로운 멈다 원래 오늘 날씨가 예보가 사실 안 좋았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브레이크 괜찮죠?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그브레이크그브레이크라이꾹 멈출 때꾹 이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되게 멈출 때꽉 멈추는 거 항상 어떤 운전을 할 때도 그거는 정말 안 하려고 그거 아세요? 원래 핸드위 이런 것도 내가 딱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딱 여기 이쯤에 수 드라이브 할때 추천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뮤지션이 있는데 Almost m 라고 Parking Love 노래가 있는데 p a r k 랑 b r o k e 두곡 굉장히 좋아 너무 하드한 곡보다는 제주도에서는 가끔 힙합 같은 것도 듣고 많이 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 되게 바이브 좋은? 그런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배고파 얼마 안 남았어요 와. 어? 지금 그 해상 풍, 풍차 해안도로? 거기를 좀 가볼까 하는데 요 식당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온 것도 있네요 와 오른쪽 한 번만 찍어주세요 와 너무 좋아 바다 봐봐 여기 딱 나고 지나면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바다, 바다 색이에요 색 너무 푸, 푸른 색이에요 너무 좋아 풍차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게 제, 저기 네덜란드가 생각나 제해야지요 알고 습다 아, 저 쓰레기가 진짜 많네. 예쁜 거 보다가도 어제 도 해안도로 쪽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 와중에 돌 위에 그 비닐이랑 버려진 그물들이랑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긴 그나마 돌이 와. 예쁘다. 와, 이게 제주도지. 앞에 차가 역시나 바다를 보고 느리게 하시네. 도착을 했습니다 오 주변 너무 예쁘네 나가볼까요? 오자자자자네 도착을 했습니다 바벤또 꽝 음?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봤. 스거같 너무 맛있어요 이게 베이컨 풍기 피자인데 풍기인가 보이지? 아무것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뿌리고 맛있네 맛이 엄청 확 들어오네 음. 진찬근이랑 알리올리오 만들도 너무 상관어 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음. 이게 매콤한 별두 개야. 응. 꼬춤 모양 두 개. 아, 아니구나.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가 매운 거 같아. 지금 바거 걸려 먹었고 피자도 한판을다 먹었고, 여기 좀 남았긴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고 맛있는데, 이거는 또 맛있는데, 이또 맛있는데, 이거는 또맛있데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데이거이거이고는데이 위하인하 충분하 네 지금 신창 해안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차는 무료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참참 참 별것도 아닌데 진짜 이쁜 것같아 뭔가 좀더 아예 화창하거나 아예 좀더 어두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서 봤던 스팟을 찾아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돌집을 보고 있습니다. 아, 돌집에 사, 사람들이 있네. 어디로 가? 아, 저로 가는 건가? 저거 보이 저거 보이세요? 저거 이거이저세요 아, 숟가락 진한 거야. 아이고, 뭘. 아, 막 색감이 그렇게 이쁘진 않다, 지금. 또말똥 냄새가 없 <놀람> 좋아. 저 집은 용도가 뭐지 일단 인터넷에 서 너무 예쁘다고 해서 오긴 하네 원래 집이 있던 건가? 생각하자면 그렇게 예쁘진 않나? 그래도 예쁘긴 한거 아 마스크 끈이 파인더에 기우에 있거든. 네, 저는 이만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급격하게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도 있고 제가 배경을 중심으로 한 사진이 좀 약한 것도 있고 취미가 별로 없는 것도 있고 저는 무언가 사람의 피사체가 필요한데 다음번에 멤버들이랑 같이 와서 더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